약 3개월간의 내일은 고민가수 경연이 끝나고 탑 세븐 공식 팬카페에 가입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카페를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네이버에 공식 팬카페를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입니다. 이러한 공식 팬카페는 대규모로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그마한 카페보다는 가입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카페를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라 아무 글도 볼수 없고 아무 글도 쓸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음은 조급한데 등업이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팬카페마다 공지사항을 보면 정해진 등업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 등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등급을 올리려면 글쓰기 3회, 댓글 10개, 출석수 5회를 채워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죠. 이 횟수를 각각 채워야 등업 조건에 도달하는데 글쓰기와 댓글은 내가 그냥 쓰면 되니까 그나마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인사 쓰시고 다른 분들 가입 인사 쓴 글에 가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등등의 댓글을 달면서 글 수의 조건을 채워나가면 되지만 금세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출석 수입니다. 출석 수는 내맘 같지 않게 내 노력으로 금방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마음은 급한데 이걸 어떻게 빨리 채워나갈까요? 출석수 5회니까 5일 동안 기다리면서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방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간에 여유를 두고 몇달 동안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방문해서 횟수를 채울까요? 빨리 정회원 되고 싶은데... 어떤 분은 네이버를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해서 카페를 방문하면 출석수가 올라갈까 하지만 그렇게 해도 출석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하루 만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카페들은 몇 시간 안에 출석수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해보세요. 일단 글쓰기 횟수는 다 채우셨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쓰기 횟수 댓글 수를 다 채우셨으면 화면의 왼쪽 위에 있는 나의 활동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 방문 횟수가 몇 회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시계를 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확인하고 지금으로부터 30분 후로 알람을 맞춥니다. 꼭 30분이 아니어도 괜찮고 최소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40분 후, 50분 후, 1시간 후 등등으로 알람을 맞추어도 됩니다. 그런데 빨리 정회원으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최소 시간인 30분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열어둔 카페 화면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고 다른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3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새로 고침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다른 화면으로 나가 계셨던 분들은 카페에 다시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활동을 다시 클릭해서 봅니다. 그러면 방문수가 1회 더 늘어난 게 보입니다. 30분 지났을 뿐인데요. 그 다음 또 30분 후로 알람을 맞춥니다. 물론 30분 후를 잘 기억한다면 알람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3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또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 그 다음에 나의 활동을 클릭해서 출석 수를 확인하고 이렇게 30분마다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출석수가 몇 시간 만에 다 채워지게 됩니다. 며칠동안 준회원으로 아무 글도 읽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팬카페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팬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내일은 국민가수 탑세븐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팬들의 가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팬분들의 카페 가입에 도움이 되어서 즐거운 카페 생활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